자, 이제 오기 체질. 자, 오늘부터는 이 오기 체질론과 체질 다이어트법에 관련되어 있는 이 시스템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기초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얼연말 정도면, 뭐 모든 것이 다 오픈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속도로는 그리고 아마 한달 내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스템이 오픈해가는데이 체질의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형 같은 마음 참 말장난일 수도 있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요건을 한번 보자. 자이 체질론을 연구하기 이전에 체질론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동안에 우리가 말을 해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 들어 보는 거야. 자, 처음에 가장 그 뭐고 많이 사용됐던 것이 체질은 변한다. 이렇게. 자, 누군가 를나또 식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식품으로 음식으로 식품으로 못고치면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런 식으로. 자, 이큰 과제 두 개에 놓고 우리가 일단 해결을 한번 해봐야 돼. 이 증의가. 그동안에 우리가 흘러놓은 것은 큰 분야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이고, 이 체질론이라는 것이다. 이거는 일종의 이 과학이론이다. 자, 이론이라고 하게 되면 과학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고,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이 치료법입니다. 이건 누구말 따는 일종의 우리는 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법.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있는 것은 이 무엇이냐? 뭐겠어요 이것이 의학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과학적 이론과, 의학과, 치료법이 전부 다 다르다는 데 있다. 전부 다 따로따로 논다. 따로, 따로, 따로 국밥이다는 거. 자, 육군말있나 체질론을 보게 되게 되면 이재마 선생이, 솔직히 이건 한의학 아닙니다. 이재마 선생 그 학문은 한의학이 아니다이 말이야. 한의학 이러 수십 년, 수, 수백 년, 수백 년 전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요런 사람은 요렇게 처방되어야 되는 그이치 근본이다. 조금 더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과학적으로 이론이 정립이 돼야 돼. 원래는 이것이 완세트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현실을 딱 보게 되게 되면, 체질로는 별도다. 자, 지금 한번 보자.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나는 무슨 체질이요? 이렇게 딱 한다, 이 말이야. 가는데, 또 우선은 어떻게 아, 니는 다른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본다, 이 말이야. 그럼 뭐냐? 그럼 누가 또도 거짓말을 하거든.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면, 의사들도 생각해봐. 나는 어떤 체질이요? 이렇게 물러오는데내 체질도 그거 안워서 되겠나? 알아야 되겠지. 뭔가. 뭐 어떤 기술이 알아야 될까요? 이거. 모르고 나는 그건 몰라요. 할 수도 없잖아. 의사체민. 누가 뭐 선생님이 에? 학생이 질문하면 녹을 줄을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른다 소리는 하기 싫니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좀더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 이론은 이론이고. 또 공부는 또공부자임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침 놓는 것도, 우리나라만 침 놓는 게 있다잉. 그런데 침은 한이 돼서 그렇게 많이 안 놓잖아. 항문적으로 일부분 요만큼밖에 없는 부분이야잉. 그런데 우리는 법이 뭐, 법이 나쁘더라도, 너내마음이안 들더라도 법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법에 따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집나라 하면, 그 의사가돈 주고 받는 거야. 돈 주고 집나주는 건의사가할 일이고, 공부는 또 공부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치료법은 비법이라 한다. 그래서 이 비법들이 우리는 많이 놓고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누말따나 침에서는 이 침법 해가지고 비법이라 하고, 그지? 그, 뭐, 삼, 침법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비법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거는 또 이론으로 또 접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이 우리가 완셋대로 이렇게 합이 딱 되면 정말로 좋은 거야. 정말로 좋은데. 그런데 이게 합이 따로따로 논다는 것이다. 자, 예를 들 보자. 학교에 우리가 그 허준 선생이 이야기한 동의보감이다. 이 독이 보감이 놓은 제가 언제냐? 400년 전이다, 이 말이야. 그치? 400년 전의 것이 지금 해갖고 그것이 그대로 100% 맞다는 거, 그것도 우리는 또, 여기가안 되는 거야. 그 맞다 할 수도 없어. 그치?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갖고, 이거는 뭐, 독이 보감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함부로 의사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조금 해봐야 되는 거야. 아니? 자, 그 다음에. 이 비법도 낫기는 낫는데, 이 비법이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됐다 하면, 이 100% 어떻게, 해? 모든 사람이 다 통용이 돼야 되는 것이 비법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뭐안 낫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또 이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체질을 한번, 우리는 체질을 하기 위해서, 체질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 가 있어. 체질을.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재만 선생이 이 체질로는, 우리 이재만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아니? 그런데 이재만 선생이 이야기한 체질과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체질이 뭐 체질이야. 뭐또 어사라고 한게 아니고, 어사도 그거 잘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재만 선생이 한 것을 우리는 그것이 무슨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현실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거야. 아니? 자, 예를 들어서, 이, 이재만 선생이한야기를한 거죠. 이 사상, 이것이 사상체질이다. 사상체질이 완벽한 이론이었다면, 그 뒤에 체질로는 생길 이유가 없다. 안 맞으니까 새로 생기는 거야. 항상 학문은 그게 맞게끔 해가지고 계속 발전하는 것이 이 과학이론이다. 그런데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 저것이 맞다고, 옛날기 맞다고 자꾸 우기는 걸, 그건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해. 그걸 우기는 걸 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이재만 선생님이 한 거는, 자, 태 자하고 소 자하고 하나, 우리 태 자는 무슨 태? 쿨 태? 소 자는? 세 자무잖아. <웃음> 그러면 여기 에 그,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거다, 이 말이야. 여기에, 이게 무슨 체질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면, 이재만 선생이 옛날에 침을 놓다가,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재 놓다가, 덩치 큰 사람인데 침을 주는 거와, 덩치 작은 사람인데 침을 주는 거는 다르겠지. 그러면, 몸이 열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 약을 처방하는 거와, 몸이 차온 사람인데 약을 처방하는 거는 다르겠지? 그러면 단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이 우리가 체질론이라고 언급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다소 이거, 학문적으로는 이거 오류라, 오류. 학문적으로는 오류라. 이거 체질론이 아니다, 이 말이야. 누구말 따로 막뭐 간이 크다? 막뭐 간이 크고 뭐 비가 작고 뭐 이런 거. 이거 온다, 이 뭔데 말이야. 그치, 덩치 큰사람이데 덩치 크다고 크가? 아니, 요새 뭐 사진 딱 찍어보면 되잖아. 뭐, 간 하게 되면, 덩치 작은 사람하고, 덩치 큰 사람하고, 간딱 촬영해보고 이러면, 큰지 작은지 다 아는데, 그 뭐, 크고 잡고 할게뭐 있나? 그리고 덩치 크다고 해서 크고, 작다고 해서, 우리, 저 뭐고, 소, 어, 닭 잡아보자, 잉? 작은 닭 돼갖고, 이거, 누구 맞다나 이게, 잉? 모래주머니가 큰, 응? 닭도 있고, 잉? 관두큰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르다. 작다에서 작고, 크다에서 크고, 이런 건 아니다. 말이야. 그거는 정말다 솔직히 말해서 체질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니? 그런데 그 사상체질론이 누가 만들었겠나?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제만 선생이 지금 그 옛날에 그 책에 적어나 문구는 한용만큼밖에 없을 거야. 요만큼. 몇 줄? 며줄 갖고, 찍고 뭐 갖고, 이네 모습이 요만하고, 자, 예를 들면, 자, 니는 뭐, 여 모양새가, 얼굴 모양새가 요, 러니까 뭐, 태양이, 이 모습이 요러니까, 소양이, 이거 웃기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왜 웃기는 이야기냐. 살 찌는 사람하고, 살 빠진 사람하고, 다르겠지? 살찐 사람하고, 살 사람 빠진 사람하고. 그 보면, 나중에 달라. 살 빠지면, 뭐 뼈다 것밖에 없으니까, 살 빠지면 그냥 속쪽해지는 것이고, 뭐. 이게 뻥뻥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체질론으로 우리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상체질은 체질론이 아니라는 거야 단지 그런 성향을, 이거 누구도 큰 거, 작은 거, 양, 음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무슨 자기가 그 체질론을 따지고 그런 거 그걸 갖다가 솔직히 말해서 한의사가 정립한 게 아니라 그거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해? 누가 정립했겠노? 누구말든 소위 점제의 것들을 만드는 거다. 응? 그것을 갖다가 한 이야기 생기면서, 그는 이야기 돼갖고, 그 행포를 부린 거는 조금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붙어야 돼다 이제. 고차원적으로 가야 돼. 다 어사도 이제 고차원적으로 가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안 맞으니 어떻게 되겠노? 우리가 이것이 틀린다. 손 치더라도, 틀린다. 손 치더라도, 인, 인간의 그 체질을 내게로 분려가고 니는 무슨 체질이는어디 병이 오기 쉽다? 그 웃기는 얘기 병은 처음 나오는 거야. 만주 보면 다 알겠지만. 그거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자. 뭐, 다른 체질이야. 우리 제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기 뭐, 요새 경의자께서도 또 만약에 팔체질이 있다. 경의자께서 뭐, 해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또한 답이, 참 보면 묘하다이? 그거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오행 체질을 한번 보자 오행 체질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역학이나 마찬가지다 역학에서 나온 거야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어떤 데 보게 되면 웅기 체질이라 하고 오행 체질이라 하고 뭐 이런 데침법도 오행 침법 이런 것이 나온데 자 이것이 우리는 다섯 개가 오장육부를 요장육부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상색상극작용을 한다. 이거 맞다, 그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근원이 뭐냐는 거다. 근본이 상생상극 한다는 그 자체만 있지. 근본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서 에 넘어가고 이거와 이것이 어떻게 우리는 어떤건 짬뽕일 수도 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보게 되면. 누구말 따는 팔체질 같은 경우에는, 모검, 목향, 모검, 수향, 수험, 이렇잖아. 양음을 나눠갖고, 뭐가처검수 이게 뭐가 없나? 뭐가 없나? 화가 없다, 화. 응? 하양, 하음이 없다, 이 말이야. 수양, 수험, 금양 검음, 토양, 토음인데, 이거 화가 없다, 하. 그치? 이거는 어디 가았다 그러면 결국은 오행에서는 화가 있는데 사상체질은 어떻게 네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이것을 기집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는 갖다 짬뽕 한거지 짬뽕.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이론이 되겠냐는 거다. 그거는 논리성으로 우리는 푸는 것은 논리상으로 부적절하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문제다. <웃음> 자, 우리는 이 오행체질이라고 하고, 사상체질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오장육부가, 해가 이야기했지? 그치? 여기서 오장하고 육부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백화사진에도 오장육부 해놨잖아. 그러면 이거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배짝, 잘라보고 찾아보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장은 뭘까? 스스로, 소, 스스로 움직이고 소하고 게 하나는 장기. 자 여기서 오장은 장기 장자다. 여기는 우리는 창자 장자다. 나중에 보면 자 그럼 창자 장자는 것은 위장 이런 거요 소장 이런. 거. 창자장자야, 이 이것이 우리는 5장 6부라 했는데, 막상 우리가, 이거, 누구말따 해부를 하게 되면, 응? 6부가 없다, 이 말이야. 6부 어디 있는데? 5부까지는 있는데, 6부는 없다, 말이야. 또, 또 다른 창자 가 있나? 이거 창자장자를 했잖아, 6부는, 그치? 그러면, 이게 흐르는 게 있어야 되니까, 연기를 돼갖고, 뭐, 뭐, 바이브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니? 그러면 없다는 말이야, 아니? 그럼 육부라는 게 없어. 그러면, 5장5부 우리 해복적으로 보면 5장5부밖에 없어. 그치? 없는 것을, 그래서 있는 것을 해갖고, 어떻게, 해? 옛날에, 우리는 못 고치는 건 어떻게? 해? 누구인데 맡겨야 되나? 인생이 고달파면 누구인데 맡기나? 종교에 맡기는 것이고. 병을 갖다가 못 고치면 어디에 맡기나? 지 마음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심포라고 한 거야. 이 없는 네 거야, 말이야. 지 마음에 달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바꿔야 돼. 아닌 걸 갖고 자꾸 우기고, 이, 우기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렇게 오장오부밖에 없어. 자, 그러면 우리는 오장오부의 증인은 하나는 장기장자고 하나는 창자장자다 그러면 창자, 장자는 이 누구 말잖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 갖고 흐르는 것이고 장기는 어떻게 기능을 우리가 부여된 것이다. 뭐 숨쉬는 기능, 소화시키는 기능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 속에서 필요한 모든 어? 면역이라든지 뭐 효소라든지 이뭐 어? 그런 약물을 만드는 데고 배치하는 우리는 공장이 공장.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개의 장기와 다섯 개의 창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브라인이 있다는 것을 연결된 거.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능을 우리는 수행하게 되는데, 자,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이것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열심히 가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체질은 변한다. 이말 맞나요? 맞나, 틀린다. 네, 맞아요. 체질은 맞나? 네. 그럼 체질은 변한다. 그런데 타고난 체질이 있어야 변하겠나? 없어야 변하겠나? 있어요. 있어야 변하지. 체질은 변한다. 변하놓고 타고난 체질은 인정안 하는 것은 그거 웃기는 이야기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타고난 체질은 있어야 그지 타고난 체질은 있어야 체질이 변할 거잖아 타고난 체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체질이 변할 것이냐? 이러면 자, 그동안에 우리가 황당하게 접근해 온 거는 자, 괜해 하니까 타고난 체질을 모르니까 이제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그거는 막처부터부시하고 타고난 체질을 모르니까, 만들, 찾을 수가 없으니, 모르니까, 우리는 체질은 변한다? 없는데 변할 게뭐 있나? 그래놔놓고 체질은 변한다 해놔놓고, 우리는 어게 되면, 니는 무슨 체질이요? 그럼 변해서 무슨 체질이 돼버리나 이런, 그런 그러니까 근본은, 니는 누구말잖나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이렇는데, 여기 있어야 뭐 변할 거잖아. 그지 이것도 없는데 뭘 변할 게 어디 있겠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타고난 체질은 있어야 체질은 변한다 이말이야요 그럼 어떻게 변할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하겠지.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묶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바뀌게되는데이말이야 체질은.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풀겠나? 풀 수가 없다는 거죠. 타고난 체질을 모르는데 무엇이 푸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지? 애가 이렇게 있으면서 나는 A라는 체질인데, 예를 들면, 야는 고기만 먹고, 야는 야채만 먹고, 야는 뭐 엄청나게 양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 이 아이는 똑같이 크겠나 다르게 크겠나 체질도 변하겠지? 그러면 병도 다르게 오겠지? 그러면 시기도 다르게 오겠지? 그지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풀지 이것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풀리겠나? 그건 점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대 뭐,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응? 치, 치료가 점치 갖고 되겠나? 그러면 와 학문이 점치 갖고 되겠나? 그러면 이제 과학이 이론이 이두 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적 이론이 필요한 게야. 도입을 해야 돼. 이윤도 없는데, 뭐, 내가 맞다. 이건 점이나 마찬가지지. 내가 일해보니까 낫더라. 이건 점제야, 이거. 그치? 일하니거 맞더라. 누가 맞는 거야, 누가 틀린 거? 누가 인정하나 말이야. 지원찬는 맞지. 근데, 이거, 이거, <웃음> 이 눈이, 이게 치마 한개뿜 놓으니까 낫더라. 1층도 마찬가지로 한침 갖고, 이제 치마 하나 갖고 뿜 눌리면, 한살만살거아 치마 한개 눌리니까 부떡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낫더라. 그런데, 뭐에 낫느냐? 이거는 모르잖아. 왜 낫느냐는... 그러면 그것이 설명해 줘야 아니, 전문가들이야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공부를 했으니까 또알 수도 있다고 손치고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줘야지 그러면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 되겠나? 모르는 사람이 알려줘야 되겠나? 당연히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체질론이 정말로 대단한 거야또중시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의, 미래의 의학은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이것이래. 이 방법은 전 세계, 요새는 누구말따나, 뭐, 왓슨부터 시작해서 알파고 있잖아, 알파고. 전 세계 논문을 다 집어넣어 놓고 이럴 때, 이런 거 하거나 거의 뭐 백발백 중이 아마 오진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면 이거는 있어. 그러나 이것을 병이 오기 이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이 병이 어떤 원인으로 얻는지 알아야 되는데, 병만 왔다 해가지고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야. 아니?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누구 말 때는 지금, 니는 간이 나빠요. 이렇게 왔는데, 이 간이 어떻게 나빠지는지를 알아야 될까요? 내 원래 간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나빠진다, 이말이요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야 돼. 누구말로 인플루엔자 같은 거, 바이러스 같은 거야. 항생제 주갖고 막팍 죽이버리면 돼. 그런데 요새 뭐, 옛날에 뭐 메르스. 메르스 같은 거 원인을 모르니까 원 하잖아. 그냥 막 영양제 줘가지고 힘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어. 그건 학문이 어학도 아니고 항문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지, 그거는. 그지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지금 왜? 다른 사람은 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인데만 맺어서 걸리겠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만 감기 들리겠나. 이유가 있을 거잖아. 우리 가족이 감기들, 한, 한 명이 감기 들이 돼갖고 모든 사람이 다 감기 들려야 되나? 아니잖아, 그거는. 누구말잖나 어? 그, 우리 식당에 가갖고 식중독 걸리는 사람도 식중도 걸린 사람만 있고 안 걸린 사람도 있어 똑같이 먹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병도 다 다르잖아 그렇지? 그럼 병도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느냐,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야이 사람은 누구말따나 인플루엔자에 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옆에서 걸려도 관계없다 이 말이야 옆에서 관계 걸어도 나는 안 걸린다, 이 말이야. 그죠? 누구 말 따나, 여기에, 우리는 요새 천두, 천년도가 별로 없지만, 천년도 주사를 맞고 나면, 옆에서 천년도 해도 나는 관계 없잖아. 자, 그러면, 이 근본 체질을 하게 되면, 우리는 체질을 연구한다는 것은, 장기의 기능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장기에서 모든 만병이 우리는 이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이 근본. 금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체질을 연구하는 것은 의학도 아니요 치료법도 아닌, 우리는 완벽한 이론이다, 과학이론이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의사들이 해왔 거고, 이거는 어디에서해왔 거고, 이거는 과학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세계가 막 조합이 되게 되면, 이 정말로 이건 어떻게, 해? 질병에서 우리가 이탈피할수 있는 그림 길이 되겠지. 지금 전 세계 그뭐 어? 빅데이터. 이것을 우리는 빅데이터를 하잖아. 그치? 이 빅데이터를 책에 있는 거, 연구인 거, 모든 거 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이 병은 무슨 병인 해갖고, 오진 하나 없이 딱 찍어낸다. 이 말이야. 지금 뭐, 오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엄청난 오진을 갖고 있다. 이 고진율을. 그거는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조금 쉬다가.